이 팀은 너무 고마다. 어, 어차피 또 있으면 케빈... 아, 어 왔네 왔네 왔네. 하이 케빈이 오셨어요? 아, 안녕하세요 갈게요. 하이 하이 하이. 아, 난 너무 힘들었어. 아, 케빈 와 케빈 진와나 오자마자 지각생 하려고 그랬는데 오자마자 그 부는 아... 소리에서 나말못 그 했어. 아니지 아니지 바로 해야지. 지각생이시네요. 아, 아, 해야지. 아 나도. 아왜 꼬불고 싶어 그래요. 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 그래? 그래 몰라 아무 말도 안 했고만. 아무 말도, 말도 안 했어요. 아, 바로 들어가 보자. 나이... 나이... 극적극적 그아 지각 사유요? 아, 있어 이렇게 나만 쓰레기를 만든다 뭐 그럴 수 있지 그러게 어 살다 보면 지각 좀할 수도 있는거지 <저희는> 그걸 이렇게 꼽을 주나? <꼬불주나>? 아니 안 그래도 댓글에 있어요. 오늘 그 얘기 있더라고 조합 이게 뭐냐고 어, 마크를 해야 될것 같은 그래. 그림인데 이번에 노권 안할때 마크 안 하긴 해요 아까 한 분은 메이플하고 계시는 거같긴 해요 발로란트하죠 우리 이제 뭐해? 우리 못해요, 우리, 뭐 우리. 우리 이거. 어 달콤하니까? 근데 팀이 3개로도 나눠지네? 네, 네 이제 3개로도 나눠지고요 어, 이게 신기. 팀 인원수가 안 맞아도 이제 게임이 시작이 돼요 오 어, 신기 신기 그러니까 4대1 같은 것도 되고 지금 같이 뭐 2대2 대 1대1 뭐 이런 식으로도 돼요 1대5는 오. 안 되겠네? 맞죠? 1대5는 안 되죠 아 아깝네 아, 인투부님 1로 두고 돼요. 물방울탄 그냥 무한으로 맞춰버리는 거 그래서 네팀 어, 어떻게 하실? 이미 뭐, 뭐, 뭐, 어? 시작됐는데? 어캐빈님 나는 팀이다! 나이스! 아니, 뭐야? 이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 아니, 아 아니, 아니, 로니 아니, 아로 아니, 아미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이아 아니 사기야 3등 3등한테 이거 그 뭐야 이거 포가나오 뭐, 맞아 이 오. 오 물물기 아, 아, 물물이 좀 알아겠다. 아니, 제왕님 죄송한데 저 부스터만 나와요. 그거 꼴찌에서 원래 부스터만 많이 나와요. 아. 어. 친 아, <웃음> <앞으로 부쳐야> 돼. <웃음> 부침, 오, 좋아 손 좋아. 빨리 걸렸어. 좋아 좋아. 바라바밤. 올 한다. 막아. 아나 이거 도저다. 바로 <웃음> 더블로 <웃음> 매겨버려. 응다 피했어. <웃음> 안돼. 나이스 천사 나이스. <웃음> 이거 역전이 뭐지? 가능해야 되는데 이거. 불도 막바퀴야 우리. 어야 <웃음> 잠깐만. 아 맞다 이거 부스터 <웃음> 모으는 거 아니지? <웃음> 안돼. <웃음> 어 근데 우리 둘이 들어간다면? 학원님 아, 죄송합니다. 아, 아, 안 된다. 아이템 1등 1등 이겨 아이템전은 무조건 아, 1등으로 들어가야 돼. 아 무조건 네. 1등이야 네. 아이템전은. 아이템 아, 근데 아, 나는 나 혼자 첫판이니까 여러분. 네. 아직 혼자 게임하긴 했는데 죄송해요. <웃음> 난 첫판이잖아 <웃음> <웃음> 여러분. 할 말이 없나? 네 그렇게 그러니까. 괜찮은데요? 진짜 아니, 아니, 나이, 아니 나, 나는 나나 계속 밑에도 올라가질 어. 못하겠어 그러니까 생각보다 올라가. 괜찮아. 괜찮아 이가 예상 okay. 태빈언니는 제일 고인물이랑 붙어놨긴 하니까 그 그래, 맵을 좀 <웃음> 아니, 지금... 쉬운 걸로 해야지 이게 밸런스가좀 맞을 것 같긴 해 아니 지금 그러니까 어, 좀... 내가 제일 못하니까 지금 제왕님이랑 아니 저 아니 저 어, 그 아니 저아저저저그 밸런스가 어, 맞다? 나이 저... 밸런스가 맞다? 쯔깨비님 팬분들 그런 그게 음... 아니었고요 음, 네, 벌어지니까 네. 이제... 아니 쌍이 없어 왕님이랑 고인물이랑 하지 않으면 은안 아, 어, 된다? 아... 어... 아니 그런 게 아, 아니라 그래? 팀을... 아이 뭔 소리야 저항 좀시계 맞겠는데 <웃음> <거예요>. 아 <웃음> 이게 맞나 뻥. <웃음> 어, <웃음> 아 뭐야 아니 실드를 언제 먹었대? 한번 더? 아, 뭐야, 하나 더 있어! 아, 길만, 문에, 길만! 오케어 우리, 우리, 우리, 막리 우리, 우리, 우한 우리, 우선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어아아 꼬마 물파리가날라오네 미용소개 1이지 실력 에이, 이거 약간 5차 유성 잘 말아야 되나 보다 약간 나린이의 나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네 아, 아니, 아니, 아니 아 무슨 소리에요 정확하다 무시냐. 정확해 썸네일 정해졌다 어, 무시당했습니다 아 이거 영상을 올린다고 이거를 이걸... 와다 스트리머 무시발언아 내가 언제 아 내가 언제, <웃음> <웃음> 아, 내가 언제? 발언. 아 내가 언제 아 내가 언제 에이 내가 언제 그랬어 5 0만유튜끼려갑다 서버라 발언. 폭력서아다게요 소벨게요. 아, 죄송합니다. 저... <웃음> <서럽다, 진짜>. 나이스. <웃음> 나이스. <웃음> 나이스. 나이스 이 거야. 경 하나 없어졌는데. 아... 아. 야, 빠지게. 아, 이야 아, 아니, 이거 틈새 뭐야, 저거 틈새. 아니, 틈새 인코스 저거 돼요. 뭐야? 안녕하세요? 아, 유성이네? 어, 왜 이거 포스안 써지지? 안 돼. 하나도 없어. 카케 왔어. 내박아나 야호. 아 이거 본 실드로 막았지네. 어, 야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아. 아. 나먹나다 아아아 <목소리> <다> 먹었어, 내가. 켈버 <웃음> 다다 아 같이 죽자, 파모 <웃음> <웃음> <웃음> 같이 죽자. <웃음> <웃음> 문, 문, 문, 문, 문, 아, 뭔 아. 님, 내가 저팀둘다 보냈어. 아니, 뭐? 이거 좀그 뭐야? 게임 재미없게 하지 마세요 진짜. 게임 재미없게 하지 마세요. 진짜. <웃음> 아야. 어딜 가? 어딜 가? 어딜 가? <웃음> 어딜 내가 가? 쳐줄게, <웃음> 내가 쳐 줄게. 내가 쳐 줄게. 어딜 <웃음> 아야, 가? 이 아, 가. 이수 아프다. 아프다. 가지 마. 아, 가지 마. 나를 아, 파란 팀 내가 다 붙잡아 둘 거야. 가지 마. 파란 팀 가지 마. 나랑 같이 있어 지금. 나랑 같이 있어. 나랑 같이 있자고 나랑 같이 있어. 나랑 같이 있자, 인튜브. 아, 이 사람 <웃음> 아, 가 나와 <웃음> <야, 아니, 아니, 웃음> 너무... 스레게... <웃음> 아, 아, 맛있다, 아. 야, 야, 아니, 너무 악질로 아니, 했다. 테빈이... 아니, 저 케빈 때문에 앞으로 가지를 못했어 아니 야, 그래. 진짜 이거 아닌 것 같아, 진짜로 이거는 그 저쪽 팀만 좋은 거야. 아니 진짜 아. 너무 악질 플레이가 됐다 이게. 아니, 뭐야 어, 자, 아, 저, 저둘 뭐야? 잠깐만. 너네, 너네 다 차단이야. 야, 차단이야. 너네 다 차단이야. 야, 니네 잊었어. 둘이 너희... 차단이야. 니네 둘은 너네 시참됐네. 우리 잼민이 어떻게 야, 당... 불쌍해서 와, 아들 네, 차단이야 <웃음> 이러고 있는데 혼자 우리 잼민이 여기 지금 불쌍했어. <웃음> 아, 방송 아니 한명 나갔어. 한번 양심 있게 나갔어. 어, 그래. 넌, 봐주... <웃음> 넌 봐준다. 넌봐다우아도 나가. 우리도 유강방 아! 케빈 케빈 씨. 형들 이 나가고 그러는 거야? 아, 이제 케메온이 좀 이상해. 뭐고안 <웃음> <막> <웃음> 가고 공격하고 싶어가지고 막러안 간다니까 갈수 있는데? 아니야, 내 일부러 안 가는 거 같냐? 어려우니까 <놀람이> 못 하는 거지.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 수 있어. 할수 아, 있어. 그래. 보인다. 빈틈의 실. <웃음> 아! 아! 아, 그 <웃음> <웃음> 아 내가 1 먹었어. 아, 좋아, 좋아, 제,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아, 아, 좋아. 안, 안 돼! 돼. 야, 물, 야, 아니, 안 아! 니물 누구야 방금? 아니, 날카로 다니아니 아니야. 성님테 하셨다고 떴는데 뭔 소리야? 기치네 이거 맞아 이거 맞아? 회줬는데 초정밀초정밀 뽕? 아, 뭐 초정밀! 그래? 아, 아, 아 돼? 나까지 맞았어. 안 돼. 제확님까지 맞았어. 망했다고. 아! 좋아! 아 <웃음> 아까 너무 크게 죽었어. 아, 이상해. 우리 연 아니, 이거 우리 팀 한번 바꿉시다. 나랑 유성 님이랑 아, 팀 할게. 아, 아 어안 어, 돼요. 왜? <웃음> 네? <웃음> 바로안 돼요 선원. 우리 방로안 돼요 선원 달래 그러면 나랑 운터님한테야 운터 지난번 좋았잖아. 아니, 나... 내가 운터 보필을 존나 잘했어. 아니 내가 운터님이야 지난번 이거 이거 그냥 보필이 아니라 운터님이 잘한 거라니까. 나랑 좋은데요? 그럼 나 운터랑 팀 시켜줘 그러면... 나 그러면.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잠깐만 그러면 저거 뭐지? 나 코드 가리는 거 준비 좀 하고 방 다시 파야겠는데 그죠? 바... 아방 아, 다시 아, 팔까요? 운터님이 강퇴하면 돼요. 근데 저거 강퇴다. 저기. 어. 우리랑 팀자는 아니니까. 우리가 팀자는 그냥. 야 근데 우리 <웃음> 어떻게 유변석 1등하고 있? 그러니까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꿔 아, 이거 갈라놔 이건 아니야 갈라놔 빨리 아니 아니면 터가 잘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 우터님, 그러니까 움터님이 잘한다 하 유성님이 나오라고 자 아니, 그러면 우정이다. 이렇게 이렇게 일단 린튜브 나린님이랑 이제 팀하고 싶은 사람 진짜 하지 마라 나 상처받는다. <웃음> 진짜 그런 질문 하지 마 진짜. <웃음> 그런 질문 하지 마. <웃음> 그런 질트하지마 아니면은 여기서 아, 그나마 수단이. 잘하는 사람이 저랑 5터님이니까 이거 2대2대1대 1을 한번 해 보죠. 봐봐. 이거 스타트를 누르고 시작하러 들어가기까지가 렇게 오래 걸리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사양 게임. 그것도 있고 이게 매칭 이게 돌리면 취소 안 돼. 그러니까 피우신 어. 게임.마다마다 취소가 막. 오발로맵 그러니까, 단순하다. 는데오사 3이 뜨는 거 같아. <웃음> <웃음> <웃음> 방금 깔았어요? 아, 시... 아, 아, 아, 아. 오우야 어, 뭐야? 뭐우 놀라워 오우 바로 센스 플레이? 어, 방금 천사 모렸어 늦었어? 아, 뭐야 이게 발걸음 많이 늦어버렸어 아, 이게 발걸음 이게 발 아, 그래. 좋아. 어, 어떻게 되는 거야? 순이 순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어... 나 완전 서포트 하는 어... 역할 아! 여기서 바로 오우 진짜 바로 그냥 u f o 매겨버리고 아니 왜 케빈님 나만 공격해 같이 <웃음> 가한명 막아주고, 막아주고 아, 바로 아나 아, 아, 어디가 나 어디가 나 어디가 내 앞에 제왕님 있네? 어, 어, 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쉬레, 왜 <웃음> 아니, 뭐, 1등하다울등하다 그냥 순가이가오르락내리락난리가 난대 그냥. 이가 나이가 나이가 나이가 이가어이가 나이가 나이가 나 길막 길막. 가가가이가 미사일이 넘어지라? 아, 실드? 하가비 어? 바로 도망가버리기? 실드? 하하하 이게, 맞다? 이게 뭘까? 오? 천사 그렇게 쓰고 는 아닌데? 오? 오? 오? 킹 받아 오? 오? 오? 오? 자석 두개! 자석 두개! 아! 난 돼! 무슨 하자 <웃음> 오 드디어 1등하셨어. 사겠아나 아, 간만에 1등할까봐 나렁벌렁 가고 있어. 아니나? 어, 아 개일걸? 그 사이좋게 하나씩 자기 라인 있드십시다 뺏지 말고. 뺏지, 말고, 뺏지, 뺏 <웃음> 요. <웃음> 아 개네. <웃음> 아니 좌석에다 좌석부터까지 아아 아, 고맙고 돼. 고맙고 <목소리> <목소리> 아씨 나이스 밀어주는 거 어, 나이스 어, 어, 걸쳤고 내가 저기 하나 벽에 어, 박혀 있는데 안돼 타이밍 너무 안 좋아 타이밍 너무 안 좋아 우와 아유 씨 튕겼다 하필 넘어갈 때 쓰냐 아니 타이밍 너무 안 좋아 뭐야 번개, 그 타이밍 했으나 번개를. 번개 누가 썼어? 번개 야 타임. 와. 아, 운터한야예 아,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죄송한데, 진짜 여러분. 죄송한데 저 일타 한만 시켜주시면 안돼요? 아 안돼요 죄송해요 저는 미션 못할 것 같아서 그래요 나린님 죄송해요 <목소리> <잘막 목소리> <성에 목소리> 그건 안되세요 <목소리> 안 <목소리> 진짜 부탁한번 할게요 진짜, 아, 근데 <목소리> 진짜 <안 돼요. 목소리> 님들 제가 모았잖아요 제가 하자고 했그 이렇게 나로 인해 모인 이렇게 그 아, 아 맞네 안돼요 <목소리> 아 너네는 나 없으면 모이지도 못한다? 아모르겠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 미들게요 진짜 진짜로 미게요아박해 이거. 어여야 어, 아, 와야. 아니, 아, 아니 아, 우주선 아, 연출 좋았어요 아, 방금. 우주선 연출 아, 좋았어요. 진짜, 오케이 오케이. 미들게요. 긴박해요 긴박해요 지금. 긴박해요 분위기 긴박해요. 아니 저 멈출 거예요. 아니 그냥 지금부터 멈추면 되니까. 아, 계속 막는다 나 부서 두고 아. 가는데 자꾸 막는다. 아 못해요 이거 맞야세 개는 너무 하 않냐 아 잠깐만 지금. 아야못 막았어 못 막았어. 오 진짜로 이걸 시켜준다고? 아니 마지막에 뺏을라 그랬는데 어, 아. 계속 이 약물고 자작 쓰고 올라가는데 방금 <웃음> 아, 아 0.05초 그 네. 차이로 이걸 주네 아, 아 진짜 다 갔어 그리 바로 나갔어 재밌었어요 저는 반노를 따로 가보겠습니다 잘 가요 고생하셨습니다 잘, 잘 가요, 가요. 가요. 가요. 가요. 바이빠이 바이 바이 바이 바이 재밌다 이렇 버리고 가서 열심히 티어 떨구면 좋겠다 아!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야잠깐일 가는데? 가자! 아, 어? 진짜 가보자 아, 이거 가자. 야 이거 진짜 가보자 어. 이게 뭐야? 광고야? 이거 뭐야? 광고예 광고 아 진짜 와. 나 와, 진짜 이, 와. 니뭔 이런 음, 이 같은 맵 갖고 왔어 무슨 음, 찬일? 아, 왜요? 있어, 혼자. 아 이런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아 그렇구나 일단 해봐줘 야, 저, 야, 저, 야 저, 이게 카크만 저, 하면 카크부심이 저, 세지네 무슨 소 진짜 잘 짜내시는데? 이렇게 만들어왔어 맵을? <웃음> 우리 형자가 만들었겠죠? 아 맵을 왜 이렇게 만들어서 진짜 맵만들는사 이거 약간 성격 이상할 것 같고 성격 이상할 것 같다. 석격 이상할 것 같다 말했다. <웃음> 할것 같은데. <웃음> 것 같다 말할 것 같은데. 어? 아니 맵을 이렇게 만들어. 었 <웃음> 오케이. 뭐야 벌써 들어갔다고? 아니 벌써 들어갔다고? 아니 <네가> 못 이긴다고 <웃음> 아니, 이거. 아예 돈은 맵으로 해봐. 돈은 맵으로. <웃음> 근데 이거 왜겪어봤다고요 쓰고... 아, 나는 다른 게임에서... <웃음> 겪어봤다... 제가 막자를 역주행한다 하진 않았습니다. 아... <웃음> <웃음> 아... 야 이거 왜 알키 걸려? 아... 이 빠르게 아... 아... 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제왕님이 점프를 했는데 그 다음에 제왕님이 또 나왔어 뭐야 이게 어 뭐야 이거 아 저.. 아이 어? 아이 야오 아오 우와 어. 꼴찌 예측 성공 <웃음> 야 이거는 이게 이거 미션이었다고? 아 꼴찌 예측이었어? 할만해 이거 할만해 2매 팔만하다 이길만 하다 이거는 이거 아까 아이템 점 금액이구나 네 맞아 맞아 맞아 아 아니 아 운토님 나 막았어 오? 케 어? <웃음> 떨어졌어 어어? 아싸? 아니? 야 케빈이는 유이신데아 <웃음> 떨어졌어 헤드? 사람이 별로 인성이 안 인사도 안 받을 수 있겠지 <웃음> 아, 아니 바로! 아 나! 나! 아씨짜왜 그려 그래, 진짜 어왜안 보여 이 사람 아니,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하고 싶어, 열심히. 뭐야 이속도아 뭐야 어디 갔어? 저 이미 지름길 건너고 있어요 지름길? <웃음> 왜 이렇게 빨라 아니, 왜 이렇게 빨라? 진짜 뮤비들 데리고 되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싶어 하시네요 아니, 그러면 4대 1일 때, 그러면 두명만 들어도 내가 지는데, 아니, 내가 두명 질라도 지는데, 아니, 아니, 아니, 우리 이길 수있어 우리 이길 수 있어, 우리 이길 수있어 들어갈 만해, 들어갈 만해, 들어갈 만해, 아, 이건 지겠다, 이건 지겠다, 들어갈 만해, 100m, 아, 좋다, 아무 것도 아두 번째 그만하자. 아, 번째. 그, 네 카트 재밌었고요. 여기까지 할게요. 그하든 <웃음> <소원에서. 웃음> 어, <웃음> 일단 나는 어, <웃음>